약 16억 원이었습니다. 이 다들 놀죠 사람들. 거이 값이 떨어지니까 내 재산에 문제도 있고. 10, 한 3, 4억, 2, 3억 가던 아파트가 뭐 8억 5천, 8억 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지금 너무 많이 떨어지는구나. 반값 거래에 주변 부동산도 들썩였습니다. 여기는 지금 난리 났겠네요, 그러면. 8억에 찾으시는 분들만 다 엄청 일을 못하게 옮기면 내 전화로. 한 말이나 정보. 그그 시세보다 뚝 떨어진 아파트값 이미 서울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부동산 불패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 한복판 역시 몇달 사이에 수억 원이 떨어진 매물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서울 송파구 4500여 세대 대단지 아파트 84제곱미터 아파트 매매가가 20억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신뢰가 2,000여 개 시도고 볼때 마련도 갖플런데 1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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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 하락은 24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내려갈 는상는 이게 어 떨어지는 것도 으로는고한지면 부동산은 이 없어. 언제지 몰라. 오늘보다 내일이 더 싸다는 2022년 아파트값, 이 내리막길의 끝은 어딜까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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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자산 어, 집 치곤 되게 넓은 편이에요. 24평이고요. 방은 꽤 넓어요. 예, 또딱 신혼부부 살기 좋은 만한 크기로 이제 돼 있고. 닉네임 더글라스, 평범한 직장인이자 재테크 유튜버입니다. 그가 유례없이 집값이 뛰던 2021년 광명의 아파트를 샀습니다. 저는 열심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일 나가고 막어 열심히 재크하고 투자하고 막 밤새도록 이렇게 뭐뭐 뭐 찾아보면서 이렇게 뭐 투자하고 그렇게 힘들어갖고 이제 뭐몇년 동안 이제 뭐몇 억씩 모았는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집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년 동안 뭐 집값이 뭐 일억 이억 삼억씩 빠 올라가고 있고 아파트 매매가 6억 4천만 원. 그중 60%는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는 세상이 말하는 이 삼십 대 영끌족 중한 명입니다. 그리고 삼고 매달 원금 만 원이랑 이제 이만원 해가지고 달달 이제 만원 정도 이제 나 사면은 거의 뭐한 일주일 가까이 먹을 수 있다. 통이 벌써 바닥을 음. 보이네요. 한달 수입 0 0여만원 생활비를 아껴 대출 이자를 갚고 있지만 그는 만족했습니다. 아파트값이 8억 원까지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얼마 8억까지 갔던 게 지금 6억 7천에 마월달에 저번달 거래가 됐고 지난 8월에는 5억 8천만 원의 거래가 이루어진 일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하락을 예상했지만 불안한 마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아, 내가 살 때보다는 한 10% 20% 정도 가격이 더 떨어질 수는 있겠다라는 각오는 어느 정도 하고 매수를 했던 거거든요. 오, 조금 좀 불안하긴 하죠. 예, 네, 여기서 더 떨어지면 아, 어떻게 될까? 어, 네. 뭐 지금 생각했을 때는 아, 조금 성급하게 샀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뭐 집값이 뭐 반토막, 3분의 1토막이 난다? 정말 그 상황까지 가게 되면 네, 하루하루 사는 게 정말 고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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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예. 네, 10%. 10 정도 상승할 것 같다는 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과세를 과하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임대료를 빠르게 올리면. 그데임대료 올라가면 결국 매매가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예. 높죠. 2022년 집값 상승을 전망했던 수많은 전문가와 일부 언론들. 그들의 예측은 모두 틀렸습니다. 지난 10월 한국은행은 또한번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2.50%에서 3%로 50bp 인상하여 통화정책을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0.5%에 불과했던 기준금리가 2021년 8월부터 오르기 시작했고, 지난 10월 3%에 이르렀습니다. 김경민 교수는 미국발 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하락을 예측했습니다. 우선은 2020년 2021년에 0%대 이자는기준금0는 처음 본 기준금리 0 그럼 그만큼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렸다는 거고 그 돈이 자산 가치 폭으로 갔어요. 그건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빌린 돈이 시장으로 쏟아졌습니다. 이 돈이 쏠린 곳은 다름 아닌 부동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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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거는 다 없어질 겁니다. 전급이 다 없어질 거고요. 그럼 문제는 2019년 4분기 가격을 놓고서 얼마큼 떨어지느냐의 문제인데 기준금리가 한 3.5%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서울입니다. 서울만 분석을 했거든요, 제가. 그럼 2018년 뭐 하반기 수준으로 떨어져요, 그 가격으로. 아파트 하락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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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재밌게 굉장히 많습니다여기 원래 영끌 분들 많이 마셔, 정말 이지 마, 이렇이이이이이 뭐뭐 이렇게, 외부 이렇게, 이렇게, 네. 이이이 재건축 호재로 투자자의 영끌조까지 몰린 덕분에 지난 2년 사이 아파트값이 폭등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떨어진 걸까. 지금 22평형도 최고 지금 9억까지 찍었는데 지금은 6억 낮은 편이지만 6억 중간에 2년 전에 그 가격으로 지금 다운이 되고 있어요. 아니 2년 전에도 이게지금집값이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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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시장 어려운 적은 처음이에요. 17, 17, 17세대 중에서 일년 사이에 실제 거래된 건두 개밖에 없어. 진짜 그 아인 넷부 때보다 더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매달 있을 거 다니 생각했는데. 전혀 매매. 전세. 전도올세 전세. 전 거래 절벽은 서울전전체에서 나타납니다. 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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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인 거래요? 그래도 부동산 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개인 거래는 어 되죠? 계약서도 작성하고 해야 될 텐데 개인 어, 거래라서 부동산을 통하지 않는 이른바 직거래였습니다 전체 거래량은 줄었지만 직거래 비율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제시한 시세보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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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회에 이제 집을 과집 많이 가지신 있는 분들께서는 증여인지 양도인지 알수 없는 방식으로 자녀에게 부동산을 주고 계시고. 실거주자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집 매매하실 때는 혹시 대출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나? 최대로 해서 했죠. 최대로 해서? 요 70%만 한 어민들 입장에서 그 100만원 이상 대출이 매달 고정적으로 네네. 나가니까 부담이 되죠. 아, 지금 아. 전체대출 이자 받으려면 뭐 조금 어. 더 있으면 8% 이상 올라갈 거다 하시니까 네, 지금 5, 6% 떼니까 그래서 솔직히 그 이자를 내고 2억 3억을 빌리면 어, 자산이 이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 정도 국민 이유를 내면 부담이 음. 많이 심하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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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녀가 하는 일은 바로 건물 청소입니다. 가시면 제일 먼저 네. 어떤 일부터 하셔야 돼요? 이제 가서 휴지통 이제 쓰레기 있는 거다 비우고 아, 네. 정리하고 네. 그리고 이제 화장실 가서 점검하고 네. 아. 주변 분들은 좀 아세요? 아니요, 몰라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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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가져본 집입니다. 얘기해 주는 거야. 처음에는 집에 오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다가도 집에 오면 더 혼자 웃고 <웃음> 진짜 보면은 그랬어요. 집에 오면 너무 너무 캐미소가 이백 그냥 미소가 이렇게 치고 막 이랬었는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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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담보 대출 이자에 취득세 할부 그리고 가족과 지인에게 빌린 원금까지 다달이 들어가는 돈은 263만, 263만 집 때문에 나가는 비용만 매달 263만 원. 그녀가 새벽부터 밤까지 건물 청소를 하게 된 이유입니다. 지금도 지금도 빠듯해가지고 투담을 하고 있거든요. 알바까지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몸이 더 아프고. 두 개나 하시는 이유가 어떻게 돼요? 생활을 하려니까 뭐 지금 취득때까지 내고 뭐하고. 그걸 마추려니까 하는데도 그래도 약간 그래도 많이 났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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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불안한 건람이도 있고 이러니까 요즘에 후회를 조은 했어요. 왜 그런 후회이 하셨어요? 사람이렇게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도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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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는 도시 곳곳에 새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대구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수성구는 2 0 2 1년 당시 집값이 24%까지 상승했습니다. 수성구 한복판, 6 0 7세대 아파트가 내년 1월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분양을 시작한 아파트는 이른바 학세권을 강조했습니다. 덕분에 후분양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주목받는 아파트 중에한 곳이었습니다. 네, 일단은 응. 여기서 판단한 것만 하고도 이 수성구에 대한 정신심인 배구 분들은 굉장하시거든요. 조심하지만 진짜 부테리 분들도 응. 응. 실수 있는 남친 갖고 있으신데 무슨 남자 그런 거 싫어요. 아이를 키우는 이들에게 믿고 살 만한 아파트였다고 합니다. 거기가 남자애 학군 굉장히 유명한 곳이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남자애를 키우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 거기 살면은 일단은 초중고까지는 이렇게 다이 전학이지 않고도 살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당첨에 옹이 막 아, 이거는 진짜 너무 횡운이라고 생각했던 게 이렇게 부름이 될줄 아무도 몰랐다. 계약 이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부분의 평수에서 미분양이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결해야 된다 지금. 네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잡을 거이다 여기에 무조건 다 팔리고 싶다. 는 지금 안 하면 이거 좋은 건데 왜안 하냐. 그리고 뭐 밑집 아래집도 뭐 했던데 계약했냐 하어 하고 갔다. 또뭐 발표되는 그 계약률 보니까 15% 정도 됐었어요. 8월달에 친구 됐던게 83채. 6 0 1손가구 중에 80채. 8월 이후 분양률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해당 아파트의 미분양 판촉을 진행 중인 분양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음, 이거는 지금 그 분양률이 얼마나 됐어요? 분양 몇개안 됐어요? 100개 보았어요? 100개 보았어요? 안 됐어요? 필수하니까 보았어요. 아무나 보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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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건설사 요청을 비공개된 건은 어떤 이유에서 공개를 하지 않는... 게 걔가 영업상에 네, 낙인 효과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니죠. 건설사가 지자체에 미분양 가구수의 비공개를 요청하면 소비자로서는 중요한 정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시행사 측에 미분양 가구수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혹시 이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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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사가 직원이 만약에 그런 일을 했다 그러면 음. 그분한테 그럼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왜 PD님이 전화하셔가지고 경찰이세요? 대구 부동산 업계에서는 해당 아파트의 높은 분양가 역시 미분양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분양가가 너무 높아요. 당초에 후분양이지만 네. 네. 지금 현재 실거래가를 안흥서 분양가 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실질적으로 네. 매수하는 분들이 하락장에서 이 가격을 주고 샀어 손실 보는 게 많한데 분양을 들어가지가 않죠 너무 지금 너무 욕심린 같아요. 데 지금 시세보다 높게 샀어 이게 다시 시세올 그러면 시간이 걸릴 텐데 아... 전뜻 기가 힘들겠죠. 이 아파트의 84제곱미터 평균 분양가는 약 11억 5천만 원. 바로 맞은편에는 2019년 분양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최근 같은 면적 실거래가는 9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많게는 30% 가까이 떨어졌다 보시면 돼요. 실제 아... 실거래 게 네. 9억대. 네. 대구 전체가 한번 하지 않겠느냐. 아... 그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대까지 떨어지지 않겠는가.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는 한두 곳이 아닙니다. 대형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 역시 미분양이 발생했습니다. 2026년 입주 예정인 대형 브랜드 아파트. 일순위 청약 결과 무더기 미달이 나왔습니다. 견본주택을 방문하자 분양대행사는 투자를 네, 네, 강조합니다. 아, 예. 네, 지금 여기를 투자 같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하셔야 돼 대구에서도 문 대는 곳이 여기밖에 없어요. 내가 비싼 데는 곳이 앞장에다 두 나중에 시크차임을이 상품을 낳더라도 돈을 낳아야 되지 총 399세대 가운데 현재 분양된 가구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이 지금 규제적 풀리면서 62.3%가 됐어요. 미 60%가 넘었다는 분양률. 그런데. 상담사마다 이야기가 안 달랐습니다. 지난 9월 기준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는 만여 가구 넘게 발생했습니다. 일순위 청약에서 97%가 미분양이 난 아파트도 있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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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의 공급 폭탄과 미분양 사태는 오래전부터 예상 가능했습니다. 그 적법하게 맞춰서 각종 심의 통과될 수 있는 도면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오는 거는 네. 말할 수 있는 방법이 법적 근거가 아, 없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저희도 2천0 0년부터 지역에 있는 건설회사를 비롯해서 네. 계속 언론하다고 얘기하고 했습니다. 사실은. 네. 하지 마시라고. 그런데 네.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다른 사람도 돈을 벌면은 자기가 뭐 극심히 마중을 안 보이시는 모양이더라고요. 불라방 같이 막 달려드시는 그런 분들 때문에 사실은 좀 이제 공급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2020년 이후 대구 집값이 폭등하자 건설사들은 앞다투어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2024년까지 93,000세대의 신규 주택이 쏟아질 예정입니다. 네, 뭐, 저희도 뭐, 사업할 때는, 초창기 사업할 때는, 저희도 뭐, 분양도 포상 괜찮을 때 시작을 했지만은, 이제 뭐, 공사하고, 뭐, 기, 이렇게 뭐, 허가받는 기간하고 이렇게 기간이경과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분양 시스템이 조금 안 맞았던 부분이 좀 있었던 거죠. 어쨌든, 한동안 배구 시장이 엄청 좋았으니까, 좀, 쉽더라도 서서히 그렇게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확실할거라고 거라고는 저도 이렇게 예상을 하지는 못했어요. 입주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이대로 아파트에 들어가야 하는 계약자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애를 키들인데 어, 이런 말는거라 어두운 아 아이들 들그 기존에 계신 분들 포기하고 싶다는 미분양 사태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7,000여 가구에서 9월 말 기준 42,000 가구로 급증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해보다 약5 배가 증가했습니다. 위험하죠. 네. 3 0만 가구면 3인 가족, 4인 가족 15만 명, 20만 명이 사는 집이 비었다는 얘기잖아요. 크죠. 엄청 크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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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야가 트여 전망이 좋은 아, 집입니다. 천천이네요. 박성훈 씨 부부는 이곳에서 전세 세입자로 살고 있습니다. 바로 보이고요? 아... 얼마 전 청약에 당첨된 부부는 다음 달 입주를 학교, 앞두고 있습니다. 점은...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잔금을 치르고 이사도 가능합니다. 지금 집을 내놓은 거는 몇달 되셨어요? 세 달? 두 달, 두, 두세 달, 두세달 정도 네, 두달된것 같아요. 오히려 연락을 해요. 전세가는 4억5 천만 원. 그런데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인근 새로 지은 아파트에 더 저렴한 전세 매물까지 나온 상황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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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제곱미터의 경우 전세가 15억 8천만 원에서 8억까지 떨어졌습니다. 전세 수요가 많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전세가는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에서 가격, 매매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는 역전산이 아니거든요. 전세가 부러지면 매매시장은 부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마 본격화되고 어, 있는 거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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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들이 워낙 들어갈 때 서울에서 이제 집을 구하려고 하다 보면 벽이 좀 있다 보니까. 몇년 사이에 너무 폭등했잖아요 그래서 네. 폭등하기전 가끔 떨어졌으면 좋겠다 뉴스에서나 뭐 TV에서 보면 은 많이 떨어졌다고 나오는데 저희 이제 뭐 알아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근 한 3년 정도 동안에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은 아직 떨어지는 폭이 네, 워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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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S> 윤석열 정부 역시 일부 규제 완화 정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거 100%라는 얘기데 일단 금융사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과감하게 하나 풀어놓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그 무주택자나 일주택자 분에 대해서는 그 투기 지역이라 하더라도 LTV를 50%까지 허용을 하고 또 15억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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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멈춘 다음에 기준금리가 떨어지는 순간까지가 우리가 봐야 될것 같아요. 예, 그 전까지는 굉장히 영향할 겁니다. 앞으로 2~3년이 힘들 거예요. 그 다음엔 정체가 올 거예요. 정체가 작년 말 대비 뭐한 10% 정도 떨어진 가격대 주택을 산다. 앞으로 7~8년 고생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 바닥을 알수 없는 아파트값. 본격적인 부동산 거품 붕괴는.